너무 다 슬퍼서 위로해 주려고 목소리 높이 다 의미 탈돼 버렸어 사실 난 노래를 참잘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내 목소리 세상 끝까지 닿도록 오늘도 내일도 굳세게 부른다 거친 목소리로 안기고 자 만큼 냉정하지는 않아 냉정하지는 않아 사실 너도 노래를 잘하는데 나만큼 힘들어서 그런거라 그렇다면 목신 소리 걱정 말고 나만큼만 용기내어 악보를 펼쳐라 울어도 괜찮아 함께 들려보자 악보를 펼쳐라 울어도 괜찮아 함께 불러보자 사실 난 노래를 참사라는 노를참사노래사는사라는 노래를 참사는사라노래라는를참사는 노래를 참사라는노를참